공개 문제 1회에 커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재생 목록에 사무자동화를 선택해주겠습니다. 사무자동화의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공개 문제 1회에 정답 파일을 다운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 1회를 클릭해 주시고. 아래에 보시면 설명란이 있죠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정답 파일을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공개문제 1회에 첨부 파일에서 정답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고객명을 보시면 가인선이라고 나오는데 정답 파일에는 고객명이 기가 찬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첫 번째가 단체의 합계죠. 단체의 합계의 내용을 보시면 24만원이고 24만, 24만 7500원입니다 그리고 2320원인데 23200원이고 245180인데 만 216800으로 만 값이 다르게 나오죠 테이블 1을 더블클릭해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2의 내용도 맞게 입력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기본 사용 시간에서 3000으로 값을 잘못 입력하셨죠 300으로 수정하시고 시간당 보너스도 4대 40으로 잘못 입력하셨죠. 4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을 닫고 다시 한번더 창을 닫고 다시 보고서를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4 7500원 2320원 2 4 5 180원 이제 정확하게 구해졌죠? NRE의 평균과 합계를 봐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이제 쿼리 값이 가인성과 기가찬으로 정답 파일과 다른 거는 전혀 실행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